어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? 자기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야.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. 욕심이 되게 많아서 내 이미지도 챙기고, 내 돈도 챙기고, 작품도 챙기고, 다알것 같은 사람. 근데 이 사람 뭔가 뭐 잘못한 거 있었어? 약간 문모로. 루머로... 뼈가지 없다고? 맞아요.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.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. 그것 때문에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이하는이람인가는기성격이 엄청난 사이이 내가 이걸할 거야. 이럼 반드시 해내야 되는사람이고 거기 높이까지는이조건가는되는 사람. 근데 이 사람은 이런게있어이가하있 싫으면 표정서 다들어나아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절대 어디 가서 손에 절대 안볼것 같은 사람이야 욕심이 되게 많아서 내 이미지도 챙기고 내 돈도 챙기고 작품도 챙기고 다알것 같은 사람 그걸로 인해서 덕을 못 봤다고 라할순 없지 잘 올라갔지 뭐 근데 되게 뭔가 이 사람 봤을 때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 우리 동자가 말해준 거야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예쁘다고 했어 그이분 과거는 어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. 작품 안에서 뭔가 빛이 발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할수 있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다에어써고 있는데 사람이? 기획사가 봐도 얘 된다? 이럴것 같은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 의리 엄청나. 내 사람들 잘 챙기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 뭔가 뭐 잘못한 거 있었어? 약간 눈머로뼈가지 없다고? 맞아요 근데 어. 내가 아까 그랬잖아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20대가 있었을 거잖아 그때는 애 늙은이 같다 처럼 생각이 깊다 라는 소리 들었을 거야 근데 뭔가 다져 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만큼 됐다고 얘기하나 보지? 그럼 이번 올해의 세는 어때? 음. 그렇게 성적이 좋을 것 같진 않은 거 뭐야? 뭔가 저조할 것 같은? 그냥 대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? 근데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 못찾질까봐 하는 거고 소속사에서 밀었나 보지 하라고 지랬나 보지 겨우는 안 할까요? 음... 이 사주는 조건이 맞아야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아야 해볼까? 내 지금도 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예 그런 것도 있고 좀 의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? 남자를 봤을 때 남자 고르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 이번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배우 문채원 누군지 아시죠? 어어쩐지 내가 문, 문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 다 보고 왔어 나이 사람 보려고 그랬구나 3년 만에 드라마에 나온 거거든요? 근데 왜 그동안 어? 활동안 했을까요? 그냥 쉰 거지 뭐뭐 뭐 이유가 있었겠어 그냥 쉬고 싶으니까 쉴게요 이거 아니야?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박질 했다 인상 논란이 있어서 뭐 감독들이 안 불러졌다 이런 응.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없다고 할순 없어 붙일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? 그 사람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응! 있었지? 잘못한 걸 몰라 이 사람은 속 안에 화가 많아 욕하는게 많아 다혈질이야 그런 것만 봤다던지 아니야 뭔가 짜증이 났는데 그 짜증을 다른 사람한테 투정 부르듯이 말하는데 언성이 높였다든지 분명히 말이 돌았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불러줬다 라고만 할 수는 없어 이 사람도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고 피로가 쌓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반응이 조금 안 좋잖아요 이런 응. 논란때문에 응. 그 앞으로는좀 어떻게 될까요? 아더 잘돼 이 사람이 더 잘돼 라는 말을 못해 그냥 캐릭터 잘 만나서 인생 연기 해야 돼 자기 성격 멋대로 하다가는 끝나 이렇게 좀 맞춰주는 척이라도 좀 하고 옛날엔 그게 됐는데 왜안 될까 이 지금은 뭐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뭐 주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가 예민해 원래가 화가 많아 원래가 욱해 그 원래가 나왔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에 화안낼것 같은데 약간 이러잖아. 근데 본래 성격이 나와 보니까 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.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니까 뭐 어?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. 그런 성격을 극복할 방법이나 그런 건좀 없어요. 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번 젊은 여자한테 뺏겨봐야지 배워.